네, 안녕하세요. CM 에이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 소식도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비트입니다. 매일 임무 달성 이벤트. 임무라고 하면 은꼭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0회까지 달성한다면 루트라곤 장신구 세트 상자, 그리고 차원의 수정 상자, 그리고 한상마 도전 상자. 아, 이건 진짜 탐나네. 환상마 도전 상자로 꼭모은가님들께서도 환상마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유물 상자가 무려 10개, 여신 눈물 2만개, 마지막 차원의 조각이 2천개. 야 이거는 50회는 무조건 해야 되고 매일매일 당연히 달성해서 매일 이루어지는 보상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1월 25일 화요일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안에 50회까지 꼭 달성하셔서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으로 보실까요?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여신의 눈물 RUSH 이벤트입니다. 매일 주변의 적을 제압을 통해서 여신의 눈물을 총 6,000개씩 챙겨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사냥만 해도 여신의 눈물을 아주 많이 수급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획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신의 눈물 러쉬 이벤트는요 1월 17일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23시 59분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세번째 이벤트 소식은 바로 태고의 비밀상자 판매 이벤트예요 상자가 저희가 뭐 GM의 선물상자 뭐 두근두근 상자 이번에는 태고의 비밀상자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점검 이후부터 다음주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 내루달 세네 태고의 비밀 상자를 개당 1억 은하에 판매를 합니다. 이야.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최고 보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태고 미학인 문양 각인서 미학인 태고 엘리언 룬 바로 이두 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겠죠? 그밖에 아크라드 세계와 혼돈의 축 태고 주무기 보조공이 상자 등 엄청난 보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50개씩은 모두 꼭 구매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바로 빙고! 빙고! 그러니까 몬스터 제압을 통해서 빙고 이용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쉬 이벤트도 완료할 수 있고, 이 빙고 이용권도 얻을 수 있고. 크, 일석이조죠? 이번 이벤트 보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펄 100개, 토벌 추천서 2000개, 마력의 선수 35,000개, 돌파 복권 1500개, 차원의 조각 50개, 혼두결정 150개 들이 들어있으니 이번 빙고 이벤트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빙고 이용권을 획득할 수 있고요. 어, 당연히 사용 기한은 그 다음 주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소식도 모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당연히 검사 모바일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당연히 c m 미님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모험가님도 꼭 놓치지 않고 모든 이벤트를 완료해서 보상도 두둑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